이럴들어들은 GT5에서 체인 수맨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옷가게로 가줄게요 여기서 흰색 셔츠를 대충 입어줍니다 그리고 정장 바지 까만 거 그리고 운동하는 흰색으로 아무거나 자 이제 복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스토리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스토리모드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디렉터 모드를 켜 출연자 온라인 캐릭터 주바르트 이제부터 전기톱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근처로 가면 돼요 GT5에도 전기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친구를 이제부터 머리에 달아줄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팔에다가 붙여드릴게요 여기쯤 그리고 오른팔에도 붙여드립니다 뭔가 살짝 어색하죠? 위다가 주황색 헬멧을 쓰시면은 완성. 오마이갓 이정도면 정말로 완벽합니다 나이스 잣! 이런 딱부상을들어가고 이해?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예요 음. <웃음> 음. <웃음> 음. 체인스맨 왔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자세를 잡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아직 데미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치트로 능력을 좀 추가해 줄게요 먼저 빠른 달리기 그리고 슈퍼점프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싸울 수 있겠죠? 바로 경체를 불러서 한번 싸볼게요 음. 여기서 バーッ! セバラソー uh, uh, uh, uh. 이번엔 제가 동료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A번 클론을 준비합니다 뭐야 이거 왜 팔이 없어? 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에게 카타나를 붙여드립니다 여러분들 GT법의 카타나인 줄 모르셨죠? 이제 저의 동료가 완성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사무라이 소드예요 하이얄반갑습니다오마이까 저기 뛰어오는거 보세요 정말로 살벌하죠? 제가 이제부터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가볼게요 뭔가 수상하네 여기 시골사람 25명을 제거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화이팅 미션 클리어. 제가 도시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